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대기 중입니다 우와,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됐나요? You came t 음, 밥먹 시카키 약간 그 색깔에 이 초록 색깔을 좀합인 느낌 어렵 <웃음> 어렵다 그런 느낌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음, 저는 응 음. 네. 금발 금발 사실 금발 언니 금발 걸이 좋아요. 저도요. <웃음> 감사합니다. 언니는요? 저는 어두운 색이요. 어두운 색. <웃음> 저는 네. 어두운 색이좀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어 아, 맞아 언니 어렸을 때 언니 밝은 걸안네 진짜? 예그렇구 네. 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 음, 음, 음, 약간 음. 음. 느낌이 달라 음. 음, 어떤데? 오늘 어... 어, 딱히 말하자면 검정 <웃음> <웃음> 머리는 약간 <웃음> 청순. 어때요? 좋아한다. 청순, <웃음> 하다면 약간 금발은 음, 어... 약간 세, 어. 뭐야? 좀걸크러지 안세거든 걸크러쉬 느낌 그런 느낌인에요예린이 여동생들은 뭐해 줬네요 어차피 음. 축하해 줬네요 저 아직 뭐 <웃음> 메시지를 안 봐가지고 제 생각에는 답장 안왔다에 한편 봅니다 너가 먼저 보냈어? 아니요 아 그냥 아예 안 왔다고? 어. 엄마 아빠가 아니 음. 네 동생을 음. 잘 채워줬어요 저희 어머니도 딱 장모는 냈어요 줬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에너지 거리라고. 에너지 걸 거. Oh 정말까. 아 진짜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에너지 걸 진수랑이는 그래. 어머니가 약간 어. 기념일 때막 항상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때 래 모았어. 모자였어. 그래. 그래. 그래. 실백 그래. 잘 챙겨. 이준 이준. 언제 기준연도. 아, 아, 실백이. 아, 실백이. <웃음> 실백이 실백이. 그때도 막 애들하고 축가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내주고 저희가 다 같이 감동을 먹었죠. 맞아요. 깜짝 뭐. 놀랐어요. 맞아. 리비 수능 날때부 맞아요. 음. 그때부터 이렇게 작업. 빙수 기프티콘 주시고 근데 아직도 못 샀다 7 0 0실씩 어쩌어쩌 아직도 못 샀어요 네 거기를 갈 일이 없더라고요 민나상 카와이 오 이제 입을수 어? 있는 거야? 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지오오오오오지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웃음> 저희가 근데 다만 점점 약간 여성스러운 선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음, 예. 약간 그렇기 때문고 그치만 재었어요 이게 한소에는 저희가 하지 않았었던 어. 거라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는데 음. 그래도 뭔가 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는 느낌? 그으로 그렇죠. 어, 그런 맞아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힘쓰는 방법도 알게 음. 되고 음, 그게 좋았어요 음. 일본아이스 김비 김미... 왔어 이에 이에 이에 이에 이에 뉴영 주교에서 제일 조용 히 시즈카다. 아시즈카다す 음. 이에 미용어의주교에오다이서아클교가 스바라시. 아 뭐라는 거야? 아이 뭐라는 느낌 음 제가 한 가지 말이 있었어요. 일본어 수업에서 고아서가 제일 대단하다. 그말 하고 싶었어요. 아, <웃음>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음 좋아요. 맞습니다. 저희 공부방 어요 근데? 아 깜짝 음, 놀랐어. 아 보자. 맞아. 아니 그게... 아니 그게 나 와서 뭐라고 하는 건 있어. 아니, <웃음> 다들 진짜 뭐라 했어요. 근데, 근데 나... 나 계속 댓글 달았어. 근데 그걸 못 봤어요. 저희가 왜냐면은... 이게 컨셉 자체가 진짜 조용해가지고 아, 제가 그때 얼마나 제가 움직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막츤팅도 쭉쭉 하고 싶었는데 난 얘가 말을 네. 잘못 아, 혼자 사니까 말을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역시 우리가 있어야 되구나 생각해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데 그게 아니 네? 어. 댓글 달고 싶었는데 닉네임이 진돌이여가지고 아, 들길까봐 저희 는저 매니저 언니 폰으로 열심히 했었죠 <웃음> 뭐였죠? 우동 우나는냐 우동 나냐 우동, 우동. 맞아요. 나도 그냥 안해 언니 이제 <웃음> 이제 달. 근데 이제. 지금도 올리비아 해가 분명히 댓글을 많이 달겠다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웃음> 올리비아 한, 해야? 나는 뭔가 안볼거 같아. 예, <웃음> 네, 저도요. 응. 아, 아까 내려갔는데 줄넘기를 하고 내려가고. 아까 위에서 열심히 음식만 뺏어 먹고 네. 나 간다 이러고 가서 갔는데 이제 갑자기 애가 줄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뭐 왔니? 했더니 줄넘기하고 있었어요. 답답잼 어. 오 공부 방을 다시 하자. 다시? 지금 지금 조용한 먹, 먹방 이런 거 ASMR 해야 되는 건가? ASMR? ASMR 먹방? 왜다안 먹어? 아, 저희가 <웃음> 나만 계속 먹어서 <먹고>, 아까 만들면서 <웃음> 많이 먹어것 같아. 사실 진짜 사실 많이 먹었어. 사실 전잡한 그릇을 다 먹었지만 지금 또 들어가요. 또 맛있나요? 응. <웃음> 어, 이게 바로 돼진 소리지. <웃음> <웃음> 다들 숙제하세요. 왜안 돼? 올리비아의 자수화자래 <웃음> 자수화자 뭔가 댓글을 쓰고 있다면 느낌표를 엄청 쓰지 않을까? 아니 음. 걔는 그냥 딱딱하게쓸거같아 그런가? 나 안보고있다 안보나? 와서 야자타임 달래 하고싶어 하고 쉐리? 하고싶어 아, 쉐리가 하고싶으면 해야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야라딸이 보고 싶나요 여러분들? 하기 싫으면 하. 지마 어, 굉장히 격렬한 반응. 오 내서 되게 격렬한 반응을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어, 그래요. 어떻게요? 그래. 좋아요. 아 좋아. 네. 돼요. 자. 진솔아 맛있니마있까안솔아나못마겠다 <웃음> <아이고야. 웃음> 어떻게? 진솔아 나못 말라. <웃음> 물 드세요. 물 갖다 줘. 내가 뻔, 언니가 그렇게 안잖아요. 언니가 어, 뻔도 저한테, 저한테 그러진 않잖아요. 슬프다, 이게 야자 타임인가요? 짧고 짧고 짧고, 이거 짧겠어요, 저희는. 제가 좀랬다가 하고 싶은 게임이 있어요. 뭔데? 블랙 그 코드 게임이라고 아, 알아요? 아니요. 그게 <웃음> 이제 제가 만약에 손재시 대선생님 그러면. 소녀시대 선배님 노래가 노래를 한곡씩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지는 게임이에요. 그렇군요. 네, 돌아보면서다가. 하 <웃음> 뉴턴하고. <웃음> 네. 제가 어제 TV를 봤는데, 네 무슨 뭔 게임이었죠? 절대 웃지 않는 게임. 맞아요. 절대 웃지 않는 게임. 네. 핀 펑. 핀 펑에 적어놨어. 맞아요. 제가 <웃음> 어제 기활을 <키워를 도착했는데> 했어요. <웃음> 이거 뭘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예 저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이따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안 먹어야 되는거지? 네. 지금부터?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난 이제 안먹을거야 안먹어요? 그럼 <웃음> 먹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솔직히 많이 먹었어 음? 자자 진솔언니 꼴찌 예약이라고 어 아, 그런 그래. 언니 꼴찌 예약 저는 솔직히 잘해요 음자 정적 추리 모의고사 잘했네요 저요? 모의고사 봤었어요? 아니... 잤죠? 말 되나? 사랑한 <웃음> <싸란> 말은 뭐지? 왜 이래요? 추리 진 지우가 보고 있대요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로? 라고 말하면 대답하려나? 애쭈는데 <웃음> 진솔 진. 뭐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음, 체리 오늘 뭐 하고 싶은지? 근데 지금 오늘 좀더 끝나가가지고 저는 일단 파티를 일단 지금의 파티를 재밌게 즐기고 싶어요. 그래요? 오늘 파티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지금 지금 있기 때문에. 근데 찍을까요? 좋아 그뭐 그래. 하면? 다 먹. 여기다가 전화나 건 거야 지 다 먹었으면 치워볼까요? 네? 뭐야? 치우는, 치우는다니까 갑자기 먹고 안 먹고 있다가 원래 그런거 아니야? <웃음> 자 치워볼게요 <웃음> 치우는 방송 <웃음> 원래 와바는 와바는 까으로 했죠? 어쩌죠? 뭐야 왔어요? 저한테 시키는거 보셨어요? 여자타임 음. 뭐야 뭐야? 아니, 이게 아 이게 더소유적이죠어그렇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됐다 자. 어, 제가 준비한 거 있어요. 음. 아, 나이 거 봤어요. 응? 음? 뭐예요? 진짜 감동으는 먹을 모먼트. 아, 저 여기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니, 약간 기서 <웃음> 이걸 숨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잘... 자. 저는 일단 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지만 네. 네. 어, 네. 그 전에 네그 전에 생일 파티라면 <웃음> 네 선물 정장식이 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웃음> 네. 네. <웃음> 그렇죠 근데 선물을 <웃음> 오늘은 뭔가 다르게 음. 편지로 준비해봤어요 <웃음> 정성 가득한 <웃음> 정성 가득 내가... <웃음> 볼게요 공개할게요 <웃음> 아, 갑자기 까려요. 자, 여기 요기, 여기는 여기 언니가 여기 살요 네. 여기 여기 네. 여기는 보이나 모르겠다. 네. 여기는 연습생 때. 저와 체리의 그 연습생 때 평가하는 날있잖아 아, 그 맞아요. 그날 평가하는 날이었고. 그리고 여기 그 어떻게 가려 여기 다. <웃음> 여기는 여기 그 세명 숙소. 그래서 숙소 살았을 때랑 이 여진 님 네. 저희가 맞아요. 항상 이제 테스트 촬영이라는 걸 하고 합니다. 맞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여기 밑에는 안 보였다. 안, 안 보였다. 아, 세리가 아, 아, 안, 아, 안 나와서. <웃음> 어머, 이거 어떡해. <어떻게> 여기, <웃음> 어, 뭐, 여기 한 명만 가려주세요. 한 명만 가려주세요. 어머, 뭐. <웃음> 제가 가려야 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네. 또이 밑에는 오아쏘. 아, 오아쏘 제주도 갈 때랑 이게, 이게 그 거, 미국 가기 전에 아, 맞아요. 찜질방 가서 살 빼겠다고 아! 복기 빼겠다고 <웃음> 어, 와 우리 캔 가가지고 복기 빼겠다고 가서 이제 촬영 잘하자 이렇게 네. 가지를 했던 <웃음> 이렇게 오았어 사진 이렇게 네. 대박이다 추억이 아, 새롭으로 제가 어, 어떤 사람으로 가있네요 아. 언니는 맞아 이 사진도 본적 없을걸? 네오 뭐야? 우리 언 원래 찍은 거 알아? 어, 아 뭐야? <웃음> 이것도 보여줘야 지한번 <웃음> 가려주세요 짱 아. 웃겨 어때요 여러분들? 저를 몰래 도착했어 <웃음> 제가 <웃음> 제가 도착했어요. 체리가 이렇게 막내 짓을. <웃음> 아주 <맞아. 웃음> 아, 대박이다. 언니 이거 어떻게 갖고 있어요? <웃음> <아니, 이거 웃음> 아, 아 이거 그거다. 아 맞아요. 아 이거 아 이거 에피소드 있어 나. <웃음> 이거 저희 오았어 잭켓 때맥 뭐였죠? 맥스앤매디션, 맥스 매치. 맥스 매때 네. 저희 안 갈래 있었잖아요. 어, 네. 근데 그걸 테스트를 했었는데. 네. 네. 진짜. <웃음>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렇게 세명 사실 세명다 네. 이렇게 양갈래를 하는 걸로 테스트를 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 양갈래 사진 보셨죠? 그거 네. 어떻게 되는지?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게 셋이 다 했는데 아 리비는 진짜 안되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만 빼고 두명이 이렇게 양갈래를 했던 그런게 있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근데 이렇게 예림이, 예림이 생일인데, 진성님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복해줬지만, <웃음> 네. 더 거한 걸 하고 싶어서 제가. 맞아요, 거한 걸준비했다고합니다 자, 시작!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동감이거든요그 친구가. 어 이게 세 번째 누보세요아 이거 아까 그 샵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 들으래요. 아 왜요? 팬분들, 에게알려기때문 아니 이게 앞부르기를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 맞아요. 체리를 외치시면서 그러더니 렇게 그러니까 <웃음> 귀엽했어요 제가 그래가 진짜 아. 사랑습니다 없습니다. 아, 아. 체리사랑이를 외치고. 아 이것도. 진짜 제가 트리랑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죽도록 체리상해 쭉토. 약간 체리상해 펜션이 뭔가 역대급이었대요. 텐션이. 그니까요. 아 진짜 저는 제가 무슨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말도 될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명절 생각하면. 아니 저는 그걸 봤는데 이건 아, 레크레이션 아, 강사 아, 아시죠? 수련회가면 음, 이거 말해. 들어봐, 봐중아아 그런 거, 그런 거그거 같아요. 그 체리교. 아, 어, 체리교 같은 거. 음, 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 아, 제... 조심스럽긴 하죠. 네, 약간 좀 아, 잠깐... 아, 참, 말했죠, 네. 약간 조심스럽겠지만. 제가 말했어요. 그 교주 맞죠? 몰라. 나안잘 <웃음> 모르겠어. 그거 같았어요. 진짜 다들 막세사랑이를막외시고 막. 음. 맞아 평소에도 완전 찐 활동할 때도 그 최리 사랑해를 외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멤버들도 하거든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네. 다들 최리 사랑해를 네. 다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웃음> 저희 최리 사랑이 티셔츠 볼레비아 <웃음> 아, 해가 잘으로어가 있는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야. 야광이 있거든요. 거기 야광이. 난 당황스러워 여기 볼 때마다 <웃음> 아 이거 저 뭐지. 뭐. 얘가 또 그러다가 막 하다가, 야, 이게 뭐하려면, 체리 사장님! 이러던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올리비아이가. 사실 내가 올래비 진짜 잘 죽을 것 같아요. 아주 잘 입고 다요 체리는 교주가 어. 아니고 신입니다. 아, 니면 명언이. 어. 아, 아, 신인가요, 제가? 네, 오늘은 신, 오늘은 신도 아, 신도 ja. 근데 오늘은 신인 것 같다. 이제 몇 시간 남았죠? 체리? 제가 3시간 30분 남았는 끝납니다. 아, 아, 예, 해가요 지하철 광고 봤냐고 하시고 아! 저 봤어요! 봤어요? 저 봤어요? 저랑 지난번이랑 너너너 집에 있고 오, 네, 나랑 진솔이 그래, 나와서 어. 체리가 네. 팬 사인일 때 아, 저와 리비는 나와서 아, 인증한 느낌을 찍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금방 사라져가지고 이제 따로도 찍고 셀카로도 아, 찍어야 했는요저 진짜 못봤어요 네. <웃음> 네. 네. 네. 너무 웃겨. 아, 근데 아, 우리가 네. 그래서 아, 그 여기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아이 기다려야 되잖아 이러는데 해 가지고 아, 기다리면 되죠 이러면서 하고 기다리고서 했는데 딱 나온 거야. 그래 가지고 딱 찍어서 막타다타다 찍고 막타다 아. 찍었는데 이제 언니랑 같이 찍으려 아. 타다닥 했는데 이제 네. 지나가 고맞아전 이제 찍었죠. 제가 할수를다 아, 인증샷 보여줘요.는 최리한테 보여 최리한테만 취미 보여 음. 줄래요? 다세한 보여 줄 거예요, 들 어아어 자자자자 오 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어요 귀여운 하트 보여주세요 귀여운 하트 한번 보여줄까요자 가짜의 하트를 아 가짜의 해볼까요? 하트 보여주세요 아, 아 체리에게만 해준다는 아 체리가 원하는 까 체리가 원하는 거 체리 대니까 저 약간 누가 탈까요 체리님? 어, 일단 어... 음 <웃음> 우리 리버 님부터 하 어. 귀염하지 않습니까? 뭐가 <웃음> 되? 또 장전 중인가요? <웃음> <웃음> 이 귀염 장전 중인가요? 자 하나 둘셋둘셋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응. <웃음> 괜찮았어요. 되게 되게 깔끔하게 아, 괜찮았다요. 괜찮았 <웃음> 괜찮 괜찮았다. 괜찮았다. 되게, 되게, 되게. 아 화끈하다. 아, 저희가 그 2년 전에도 아, 한번 이런 타임이 있었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그 아, 그때보다는 약간 프로 나오지게 넘어갔네요 네네네네 음. 좋아 요아아 아, <웃음> 이거가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인데요. 네그 네. 댄스 쌤이 추천해준 조합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네, 이달의 소이그추천과그룹서천사 <웃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혹시 아시나요? 저희들? 박사 박사입니다. 박사입 박사입니다. 박사박사입다박 박사입니다. 네, 박사입니다. 바카스 플러스 사이다 네, 네, 어, 맛있더라고요 어, 그런가? 네. 자, 맞아요. 맞아요. 얘, 얘가 자, 얘가 하네소도해볼까 네. 자 음. 레몬에이드 아니에요 아, 레모네이드는 아니에요. 체리한테 새로 슈퍼 뽀뽀해 주세요. 어, 그거 좀 제가 제가 조 와! 진짜. 어, 그러 어. 어떻게 <웃음> 이수가 있어? 저는 <웃음> 오늘 나해줬어요 아, 언니가... 진짜 그어요 <웃음> 아, 진짜 언니 뽀뽀 뽀뽀 진짜 싫어요. 나싫어하 <웃음> 진짜 엄청 많이예요 요즘에 진솔언니가 음 자자자 어아 답이 64였는데 언니 생일로 찍으니까 맞았대요 <웃음> 정말로? 음, 잘했어요 어떻게 64가 나오지? <웃음> 어, 짱이다 근데 8864 국어는 아, 아.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팬이 있을 수도 있어 아, 초등학생 문제도 안 나와요 여러아 그래? 수학 답이 64였는데 <웃음> 뭐 이제 이해한거야? 아 수 있죠. 맞아 아, 우리 최 부를 수 있지. 진솔이는 뽀뽀 귀신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진솔이는 뽀뽀 귀신이에요. 음 아이스크림 헤어 유닛이래요. 랩 배틀. 랩 배틀? y 스 아. 드디어 왔다 드디어. <웃음> 고 준비하고 있어. s w e 드드 오. Oh 오늘 네. 주제는 뭐 할까요? 그 2년 전에는 저희가 배고파 랩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어, 되게 기억 좋으시네요. <목소리> 짱이죠? 네. 배고파래 더빌드 저희가 그때 진짜 배고팠거든요. <웃음> <웃음> 배고파언필아 어,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주제 뭐예요? 제가 소개드릴게요 o yeah. 어, 어, 음,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yes. 뭐, 주제 정해달라니까. l e v e 이란뜻야니까 a o 고카로 레고 오케이 오케이 어m 음, w 오케이 영어 못해 <웃음> <웃음> 눈몇번한 거야? 몇 번째야? 들못라오신다더요 해주, 링 치즈볼. 라, 아, 아. 어, 어는 사실 아까 잡채 한 그릇 먹었고요. 맞요 어, 어, 아까 음. 언이랑 잡채 먹고 갔어요. 여진이랑. 네. 내 바나나 네개먹었던데 뭐야? 어? 그리고 네 이만 안 보입니다. 아니, 아, 아니, <웃음> 아니 언니 언니 이는 보이긴. 아 이는 보이는데 속에 이빨 안 보이면 죠 그럼 아, 소리는 내면 좀. 안 돼. 소리안 내기. 아니, 소리 안 내고 분 동안 할까요? 분 동안. 알겠어요그럼 네. 네. 지금 5 3 분이니까 5 8 분까지. 네 시작. 나 아, 치킨 한 여기요. 언니 소스 한 번만. 맛있는 구이 뭐야? 뭐야? 맛있는 구이? 한요너 손으로 만져서. 이 내가 먹을게. 네. 가죽은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지 아, 이거, 이거 사뭐 체리야 이건 아, 이거 하나 요 이게 나 아, 거 아니, 두개 가져가, 두개 날개, 날개 가져 야, 얘 불안해 이 언니 뭐예요, 진솔 언니, 진솔 언니, 진솔 니박이야 대박 이거, 아, 이거, 꽃잎 렸 어, 주셨네? 대박 음, 맛 그냥 조용히 먹으라는 거잖아 다 흘리고 먹었어 그래 이렇게 흘리면 인복이 많아 보라 그랬어. 이 음. 심사는 저희 매니저님들과 이제 저희 어! 매니저님들께서 해주실 거니까 해주시고 말합니다. 수수소환, 수수소환, 수수소환. 오케이. 어? 네. 저희 왔너 너무 정색하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야 네. 근데 거. 정색하고 네. 원래 정색해 네. 알았어. 서로 어, 정색을 그래. 해야지 아주 좋은. 체리 음. 옐로. 음, 음, 음, 이게 경고가 있어요. 아 어, 뭐, 맞아요. 너 경고 있어. 수야이주야야이 정지수 언니 정지수 성대말로. 예루 수루야이 주야이 밥 먹을래 밥 먹을래 안 주야이. 응. 어, 뭐가 안서는데 오케이 오케이 예루 예루 루 김님 퍼꾸멍 주목했네요. 아 저희 매니저 언니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언니 왜 이러실까 저희 매니저 언니가 제안을 했어요 벌칙 제안을네 뭐죠 그게 컨펌이안 됐나 봐요 얼굴 몰아주기가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말고 뻔뻔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어왜그 언니 언니 언니도, 언니도. <웃음> 떨렸다. 예다, 예다. 언니 나 언니 걸렸다 리본이 리본이 당첨만 요 저희들 야 나도 이만 그래 저야 저 그래, 이렇게 이제 이만큼. <웃음> <웃음> 너무 싫어. <웃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좀 있다가 식사를 마치고 이리로 와, 일로 와. 너들 와. 아니, 로 와. 여기서 이제로 와. 기진 언니가 저희 전기 현실을 가지고 가요. 네, 네. 전미열. 둘다 여기 오거나 네, 내가 네. 그게 그게 입장 입장이야. 연습하는 거작세축하다아기복안아 냄새 대박! <웃음> <나. 웃음> 대박이죠? 네. 가 화장실 가고 이래다가 완전체 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점주 좋은 자세요.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시작할까요? 56분이니까 5분 동안 웃지 않는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지 않기. 네, 웃지 어, 않으면 안 돼요. 돼요. 어, 네. 정색을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나초가 분요. 시작할게요. 이것도 이것도 몇 초? 아, 몇, 5분, 5분, 5분. 5분, 5분. 네, 제 주시입니다. 네. 네. 아, 진짜, 아, 진짜 얼굴이 1도안 보이네. 시작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멋있어. 음, 맛있다. 음, 야, 맛있는 거. 음, 아, 음. 음. 음. 맛있어. 음. 역시, 역시 바카스의 삶에서. 음. 환장우이 아파 왕관 빼줘 음 날봐날봐날봐날봐 정수 날봐날봐 정수 쑥스러워 음음음음음음 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그래? 말 해야죠 말은 해야죠 말 해야죠 말 해야죠 말해야말 해야죠 자 체리 말하고 싶은 거 없어 말못 했던 그래, 이번, 기회에 할... 이번 기회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야자 타임 한번가 아까 했어지만빼뭐 아, 아, 네. <목소리> 어. 진짜 뭐야 뭐야 이이 지금 <목소리> 솔직히 말해서 나 빼고 다어아얘잡아안어 아, 어, 어, 여기 오다 오셨다 오셨다 아단나다 같이 었잖아안었어 아니 그리고 심상은, 심상은 여기 매니저님 어, 어, 그래 아, 난 좋아 난 너희들에게 뽀뽀하고 싶어 웃었어요? 아, 아 웃었다 세상에. 너한테 뽀뽀하고 싶어 아니 저희는 거짓다는 말이었어요 한명더걸려서 둘이 하니 어? 괜찮아 직립이랑 하면 안아 그러네 아까 뭐라고, 뭐라고 했던 것이랑요어 그래 둘이 어, 해라 그래, 네 걸리면 서로 <웃음> 뽀뽀해. 뽀뽀해 사랑해 아, 니 아까 치즈볼을 그거 이렇게 한 입씩. 볼까? 아! 오! 오마 그냥 너는 뿌링클 게임 어때 뿌링클 한 입에서도 뿌링로 게임처럼.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겠어어어 자 이거는 이렇게,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팬분들이 아, 어떤 걸 원하시나요? 아, 요거 이제 사람 많으니까 그럼요. 아, 아, 아 노래. 노래 레코드, 레코드, 게이, 아니, 좋다, 레코드, 좋다. 네, 레코드 게임. 레코드 게임. 다들 레코드 게임 아시나요? 뭐요? 자 만약에 이거는 이거를 원래 배우면 하면서 배우는 걸거였요 좋아하는 가수분 아선미 선배님죠. 예.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선배 선배님 이러면 선미 선배, 선배님의 노래를 뭐요 이치킨. <웃음> 선미 선배, 선배님 노래를 <웃음> 이렇게 연달아서 뭐날 누가 지나 이러고 두두 다노래를 이렇게 막하는거데 음음음 근데 겹치면 안 돼요 아, 아, 겹치면 안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나요, 아니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까요 뭐야? 순서 내가 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그러면 둘이, 둘이, 둘이 가위바위보 서 이쪽부터 시작할거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 안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주제를 누가 내요 오늘? 리본이 날. 처음 사람. 리본. <웃음> 리본이. 처음 사람이. <웃음> 지금 진짜 부담 <부담대본대>. 대박.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네, 무시하세요. 어,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어. 좋은 걸로요. 그래? 가자. 어떡? 가자. 가자. 자. 해주세요. 자 주제 누구? 주제. <웃음> 그럼 하면은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주제 언니가 정하고 아, 거든요. 얘가 하는 거. 얘도 하고. 근데 이거 벌칙 벌칙 안정했어요. 아, 벌칙 벌칙 벌칙 뭐야 벌칙 뭐야 벌칙 정해야 돼? 어 뭐야 아, 아 벌칙은 그그 <웃음> 그 노래 중 하나를 커버할게. 어 모르면 어떻게요? 해 <웃음> 모르면 그냥 이거에 맞춰서 춤춰. 오케이 여기 오케이 오가 짧막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좋아요. 이거 <맞춰서> 좋아요. 좋아요. <웃음> 최신 가요예요? 그버한내 네. 마음이지. 네. 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응. 이렇게 뭐 자, 주제. 야, 여기 원래 모으는 건데 우리가 다 아, 일자로 앉아 있으니까. 아. 그래. 저들은 뭐야? 올해가 있던데 레코드판 끼끼킹가? 뭘하 그거 그거 너도 일자로 앉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읍시다. 그래? 요 음. 시작. 레코드판. 레코드판 킹 이거 뭐야? 나손지선배님 어, 내가 만들 3, 2, 1, 1, 1, 1, 2, 1, 2, 1, 2, 1, 2, 2, 1, 2, 1, 오케이 y 네. 막, 막, 막. 막막 막. 그아 o i l 그 r l o k 막 y go 갈 n Good, I go to t 이 e 는 a c k of 아 h e b a c 데끝 m not coming back. I'm not c 이 m i n g b a 거 k I'm not coming back. I'm n 니 t coming back. 데, 돼요 네 이름이 이런 건안다어 안돼 다 다음 누구야? 너랑 손좀 알겠어 손안 모아는데 잡고 싶어나 잡고 싶었어? 지켰다 <웃음> 고수 고수 검사 고소 고수. 개사 어. 가사 가수 가시 가사 갱신 가사 했잖아, 했잖아. 개, 개사 가상 아, 아니에요. 가상 어, 가산이야. 가상, 가상, 그래. 아, 가사 그래. 가사. 가사 갱신. 공수 계산. 고생. 강시. 공손. <웃음> 가산. 경시. 고사. 경상. 3. 이 고시. 했어. 했어. 했죠? 경시에서. 아, 음. 고시. 제시. <웃음> 어? 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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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4호. 출국. 추가. 추국. 출국. 자기. 철거. 3, 2, 1. 쫙! 띵띵! <웃음> 야 하나 야 하나 더 생각 좀잠창각창잠창 잠깐 각 아니야. 이 노래 나 <Ứ resume> <소> 아, 아, 아, 야, 진짜? 안 했어요? 야나나 기... 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어. 나 칭찬해 아맨아그럼 우리 그거 얻고 아... 오는거퍼포먼 봤어? 어, 어 봤어요. 응응응자자그 내가... <웃음> <해. 안 웃음> 제가 뭐. 아 제가 이걸 나왔어요 뭐? 여태까지 숨겨왔던 비밀. 제가 이거를 어, 그거 <웃음> 생일 그거 멘트에 썼었거든요. <웃음> 요 뭐죠? 네. 생일 그 멘트도 썼는데 혹시 메시지 보셨나요 저저 봤는데. 너 편지 어요 아, 내가 너쓸때 내가 선수이여잖아 안녕하세요 어. 제리용. 아니 그거 말고, 근데 네, 그 중간에 보면은 그 말. 아 잊지 마. 그거 아, 진선 언니가 나. 내 사생활적인 편지? 말해 말고, 아, 네. 저 프리미어 그리팀 때, 그때 맞죠? 맞아요. 그때, 그때, 그때 작년에 생일이었었잖아요. 아, 근데 아, 제가 안온 이유가 있었어요. 왜? 안, 다들 아안온 이유가 있었. 뭔데? 미리 알고 있었나 보지 뭔데? 그,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 그, 알고 있었다 네 미리 알고 있어 왜냐면 뭐? 제가 그거를 그 인이어를 제가 끼고 있었잖아요 아 인이어를 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피디님께서 갑자기 희진 씨 나오는데 희진 네. 씨 희진 씨 희진 씨가 거. 이제 전달해 주면 되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요 아이고 이런 잘못했네 아이고. 그래서 난 그래도 울었겠다 음. 아니, 아니 누가 그거 어떻게 그래요. 얘는 어, 오! 그게 R1. <웃음> 오! I treat y are t h i T y why? p r T r Y y R e r e y e 그러 맞아. 그 그래서 먹고 있었어요. 그럼 비밀이 있었답니다. 나 아까 먹었 그 그랬, 아, 아,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번 생일은 저희가 아, 사실 다 말했어요. 맞아요. 이번엔 남편 짓쓸 거야. 오늘 케이 준비해. t 배송 배송지연. 네 이번에 그래서 다 말하면서 준비했어요. 맞아요. 네. 원래 그냥 다들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몰카하는 서프라이즈는. 맞아요. 그리고 싶어. 이제 내년부터 안 챙길려고. <웃음> 아 <웃음> 너무 예쁘다. 사람 많아 맞아요. 1이열폭탄이요 맞아. 맞아. 네. 분명히. 아니 또 얼마 어제 애들이 막너 몰카 하고 싶다고. 맞아. 무슨 소리 써요, 여러분들. 나도 못 봤을 거잖아. 나한테 막 물어봤을 거잖아. 안 <목소리> 나와요. 근데 심지어 10, 10m 안에, 체리가, 10m 안에 체리가, 있었어요. 체리가 있었어요. 5m 안에 체리가 있었어 근데도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진짜요? 응. 언제 했어요? 어, 너 어, 어제 갔어, 가도못갈거예 어제, 아, 그거 레슨 끝나고요. 응. 응. 체리 뭘 카자 이랬는데 너 그냥 깨보고 그냥 체리 했어요? 아, 진짜요? 아, 저 몰랐어요. 무슨, 무슨, 무슨. 그냥 약간 아, 아, 얘네 둘이 싸우고 막 재밌다 아 싸우고 가지고아 어, 아, <목소리> 아. 언니 한번한개한번 깔다 놓았습니다 저기서 네. 앉아서 앞빠다리로앉으 진짜요? 네. 네. 언니 왜 먹겠어요? 와요. <목소리> 어서엄 뭐 참... 맛있다 그치 맛있어 맛있, 맛있, 아저서 아, 사실 진짜. 언니가 아침에 오, 옮겨 담을때마다 먹었네 아 이거 네. 뭐 슬슬 마무리 해야리니까다다 해볼까요? 네, 네. 사진 보여주자 예림 언니 거요아 뭐야? 옷 찍은 거요 이거? 사진통에아 귀엽다, 예쁘다. 고은양 사진기로. 고은 거야? 특별 <놀람> 출연. 네, <다>. <놀람> 얼굴 예쁘니까 가까이요. 예신세요빨세요 아주 예예데 괜찮아. 짠. 저희의 네. 콜라로이드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앞에서 예쁘보여드릴게 예. 예스 모니 맛있구나. 맛있네. 다자 채리 사진. 네 미봉돌 인다 보이시나요? 잘 맞나요? 초점 맞나요? 맞아요. <웃음> 음? 맞아요. 그다음 체리 체리 두 장이니까 생일이니까 패스. 아 그리고 리본 님. 다들 요술 보고 이렇게. 아, 너 되게 나온다. 진짜. 진짜. 아니, 지금 어머님 리진 올리러 왔어요. 초하게 나온 거 알아요? 보면 너 진짜 예쁘다. 너 화장하고 올 거야? 아, 니 언니 언니 오늘 잘나와 화장한 거 하죠? 아니, 눈썹만. 보고. 자, 다들 보세요. 뭐, 오. <웃음> 네. 다들, 다들 사진 어떤지, 최고의 작품 뭔지 뽑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 체리와 네. 리비는 제가 찍었습니다. 잘찍었어 어, 그리고 지금은 제가 찍었어요 혹시 아, 근데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잠깐 연습하러 내려가게요. 아네네 가셔도 돼요. 안녕. 안녕. 체리야 생일 축하합니다 가세요. 안녕. 안녕. 안녕 인이 언제요? 어 생일 축하해, 안녕, 약간 다슬슬 마무리하는 그게 너무. 누가 마무리를 하오 누구요? 누 마무리하지 않아 여기 약간 초대에서 이렇게 남아진 다섯 명 같다. 진짜. 그그 문자, 그림이 약간. 그러면 먼저 가. 먼저 가. 우리 한가한 사람요 어. 그러니까 요쪽으로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한 하나씩 앉아도 되지 않아 이제? 맞아요. 맞아요. 같이 앉고 싶었는가 봐. 아니요. 네. 하나가 없어요. 네, 그래? 알겠어. 그럼 앉아. 그럼 어, 하나가 없어? 네. 자, 네. 또 다시 시작하셨네. 뭐 하세요? 틀리어나 맞췄는데. 아, 괜찮아요. 너 다이어트였다고? <웃음> <웃음> <웃음> <재밌겠다>. <웃음> 다이어트 했다고? 언제? 느겼다 찔겼다. 네. 자, 저리 그러면 하고 싶은 건또뭐겠어 어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다 끝났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러면 저희 V.F. 그럼 V.F. 더요? 아 마무리 아니 아니 그냥. 잠깐만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언니들은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어... 너너생일래 아니 그냥 그냥 약간 약간 <웃음> 이런 V.F.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날이야. 네, 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치킨도 먹고 음료서도 시키고. 여기 체리 내가 는 체리데이 체리데이 체리데이. 음, 음,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어 잠깐만요. 아. 나는 체리의 달달한 목소리의 노래를 듣고 싶어. 감자리요? 세레나데 어, 네, 음. 왜냐면 루나 스튜디오 때 비니아드가 굉장히 좋았거든. 아 맞아. 그런 분 분위기, 그런, 분위, 그런 분위기로 네. 요즘 연습한 노래 있니? 나도 먹고 싶다. 케이크 내놔라. 냄겨놔라. <웃음> 냄겨놔라. <웃음> 어, 아, 케이크도 있어요. 알고 있어. 이따 내려가서 먹고. 아, 진짜 <웃음> 맛있어. 진짜 까만 자는 척. 누가 샀어 오케이. 오케이. 눈치 끼미. 2 3. 4. 어우, 지인디안밥인디안밥 진짜 인디안밥 오케이. 뭔지? 원래 이렇게 1. 레코드 삐키삐키 3, 4, 5, 6, 7, 8, 1 2 3 4 15, 16, 1 3 4 5 1 4 아주하다. 네, 네. 이거는 정신 없었어요. <웃음> 다음. 일단 숙소 가서 브링클 한번더 시켜 드실게. 다 먹은 거예요. 아니, 그거 <웃음> 뼈밖에 <아니, 저> 뭐, <웃음> 없어. 아. 지금 뭐 나, 댓글 없나요? 네. 없으면 <웃음> 뭐가 있을까요? 음, 뭐가 있지? 저희가 진 이제 고갈됐어요. 네. 아 그거 지금 다 했던 것 같아요. 막다 했고. 아저 그거 하고 싶었어요. 뭐지? 오렌지 게임. 그게 뭐야? 오렌지? 아. 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오, 오렌지. 오! 하면은 터치해가지고 <웃음> 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렌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머리를 돌려도 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돌려도 되고. 오렌지. 오. 어, 네. 응. 그, 잘. 계속 커지기만 해야 돼? 네. 오. 커져야 돼요. 오렌지 계속 커져야 돼요. 여기서 작아지면 안 돼요. 동작을 <웃음> 하고 커져야 돼. 그래서 네. 우리 는작을 그 게임을 위해서 와와 부유할 그때 종합운동장을 갈까 생각했어. 그 아, 게임을 그래서, 위해서. 어, 세상 나이브그데 여기 뭐, 너무 좁아. 게임을 위해서. 그 그럼그 여기가 너무 좁아. 그런가? 그럼 작아지는 걸로. <웃음> 거에요? <거를 웃음> 작아지는 걸로. 새롭게. <웃음> 작아지는 걸로. <웃음>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웃음> 큰 사람 큰 것부터 작은 걸로. 나, 아 좋아. 그래. 좋아요 좋아요 큰거어 그래요. 그럼 누구부터 할까? 너부터 해. 응. 하나 둘셋 시작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더 작아져야 돼요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 이만큼이야? 그건 너가 잘하는 거 아니야? 맞아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웃음> 오오뭐공공질 오렌지, 오렌지 오오렌지 오, <웃음> <공동실> <웃음>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 여기 뿌 링크 쳤 여게 조금만 넣었어. 얘가 조금밖에 나와요. 그럼 안녕. 아? 안녕. 아? 뭐지? 빨리 간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그래요. 그래요. 왜 그래? 냐면 이렇게 멤버들 없어지니까 재미가, 없어지니까 아, 재미가 없잖아요. 모든 멤버들 도 마지막 그래도 멤버들 많이 함께 해줬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준 맞아. 감사합니다. PD 씨와 슈 씨에게 굉장히 감사해요 오케이 오케이. a y So, I 없어 n t to ask you to ask you to a 박한 you to ask y 리가 to ask you to ask you to a s 나가색 u to 가 s k you to ask you to ask 잠시만 to ask you to a s 히 y 히, 힐립솔리 s <뮤> 아, <뮤> <충관 주> <히리> <주> 솔리 i <주> c 솔리 e is so 솔리 c h h 솔리 s so rich. He is so rich. He is so r i 리 h He is so rich. He is so r i c 받습니다이 so 명 i c 받아요 안보입니다 i c h He i 요 so rich. He is so rich. He is 아 가했나요? 히드 아이 아 오, 오드 아이 뽀비 오드 아이 뽀비 오드 아이 뽀비 오 아이 뽀아 괜찮다. 귀다 오드 아이 뽀비 오드 아이 오아피 오아피 오 오아피 오아피 오아피 오아피 오아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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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ow.